이는 어. 나는 고추장이 더 좋아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문어 요리 좋아하시나요 네 오늘은 이 참문어 이돌 보통 돌문어라고 부르죠 이 돌문어를 가지고 두 가지 아주 간단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돌문어를 사왔는데 이게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돌문어는 좀 공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나갈 수있어 힘이 좀 빠져있는 상태가 손질하기엔 조금 더 쉽습니다 일단 대가리부터 자를 건데 대가리 이제 뒷부분에 손가락을 탁 넣어서 걸고요 네, 눈 바로 밑을 이렇게 칼로 쓱 자르면은 대가리는 쉽게 분리가 돼요 그리고 요거는 입이에요입은또 네, 제거를 해야 되니까 요 밑에서 쑥 눌러주면은 뽁 하고 빠집니다. 아, 요거는 안 먹을 거라서 버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대가리 손질을 해야 되는데 대가리 내장 제거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어, 그래서 이게 확 뒤집은 다음에 이제 대가리하고 이어진 부분들 있죠. 이제 그 부분들을 살살 살 끊어주면서 어 이제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좀 미끌미끌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가 되면 은 완전히 이제 내장하고 제거를 해주고요. 이제 점액질 제거를 할 건데, 소금으로 할 거예요. 근데... 이 장갑이 정말 필수예요. 문어 냄새가 손에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잘안 빠져요. 그리고 냄새가. 그래서 요거는 꼭 장갑을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처음엔 좀 뻣뻣한데 자꾸 주물주물 하면은 이제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네, 처음보다 좀 많이 좀 부들부들해졌죠. 이제 흐르는 물에서 소금기를 씻어내고요. 아까 대가리도 있었죠. 대가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좀 점액질을 다 제거를 해 줬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자 요거 반을 나누어서 두가지 요리를 할거고요 삶을 때도 이렇게 반 나눠서 하면 좀 편해요 네 그리고 이제 문어 조림을 할 거에요 야와리카 이라고 하죠 이제 부드러운 문어 조림을 할 건데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간단 버전이고요어 이거를 먼저 다리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잘라 줍니다 연육 작업을 해야 되지.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말랑해질 때까지 무예요. 이건 무로 계속해서 두드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 4개 하는데 20분 정도 걸렸고요. 자, 이게 좀 어렵다 하시면 예전에 영상이 있는데 무를 갈아가지고 한 하루 정도 재워두면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축 쳐졌죠. 었 네, 완전 축 쳐져서 완전 부들부들해지게 됩니다. 만져보면 딱딱한 느낌 또 부드러워 지는 느낌 금방 이제 두드리면서 느껴질 수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4개 다했고요 그래도 좀 빠르게 할 때는 요렇게 무로 두드려 주는게 훨씬 좋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어 조림말 문어 다리는 기본 밑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삶을 물을 준비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집어 넣고 있는 건 녹차예요. 그래서 이 녹차 같은 경우는 문어의 색깔을 좀더 예쁘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냄새 같은 거를 제거하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용하는 일반적인 식초예요. 식초도 살짝 둘러주시면은 이 녹차와 아주 동일한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물을 끓여갖고 준비를 했고요. 네, 녹차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녹차 사용을 하면 되고, 저희 집에 녹차가 이 보이차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녹차 이제 제거해주고, 여기에다가 한 3초 정도 약간 샤브샤브 하듯이 이제 해가지고 그 밑에 남아있는 점액질이라던가 좀 이렇게 이물질 같은 거를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문어 숙회를 삶을 건데 이 다리 끝부분이 이제 예쁘게 돌돌돌 말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다리 끝이 말리게 살짝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해서 먼저 살짝 익혀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2, 3분 정도만 삶을 거예요 만일에 완전 부드럽게 할 경우는 20분 이상 오랫동안 삶아 주셔야 돼요 오래 삶아도 질겨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할 거는 아주 빠르게 하는 거를 보여 드리려고 이제 한 2분에서 3분 사이만 삶았어요 네, 요거 이제 빠르게 식혀 주시고요 이제 이 문어 빨판 사이에 뭐 이물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쑤시개 같은 걸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린 무를 준비할 건데요. 이제 둥글게 이제 깎은 다음에 이 무가 이 각진 부분이 이제 물러지면은 그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둥글게 이렇게 깎아주면은 문어가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까지 익을 수 있도록 가운데 칼집을 넣어주고요. 문어 조림 육수 만들 건데, 요거는 다시마물 우려놓은 거예요. 이제 한두컵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불렸던 다시마 있죠. 이제 그것도 같이 넣어주세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는 이제 미림, 청주, 간장. 요거는 동일한, 양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설탕 조금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을 같이 넣어주시고, 요걸 이제 끓일 거예요. 이제 끓이는데, 다시마는 막 끓을 때까지 계속해서 같이 삶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끓을 때, 이제 불을 꺼주시고, 다시마는 건져낼 겁니다. 설탕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그 취향에 따라서 조금 뭐 가감하시는 거, 한, 저는 한, 한큰수 정도 넣던 었것 같아요. 어느정도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 제거한 다음에 이제 전기 압력 밥솥 여기에다가 아, 넣어줬습니다. 그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밥통 수비돼서 보온하는 방법으로 한게 있거든요. 자 이건 20분간 찜으로 해서 이제 압력 취사를 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어, 전기밥솥 넣고 바로 어, 취사만 하면 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런 요리할 때 쓰는 전용 밥솥이에요. 네, 이제 다됐고요 이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물 빠지는 곳 있죠. 거기에 이제 물도 증기들이 생기니까 나중에 세척할 때 이제 깨끗하게 잘하셔야 돼요. 자, 요걸 하나 꺼내서 한번 자리 건너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한요 정도만 해도 엄청 야들야들 합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자, 이렇게 뜨거울 때 루때도 먹어도 되는데 하루 정도 육수에 담가두면 간이 더 배가지고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더 기다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 요즘 같은 날씨 이제 겨울이니까 요거 이제 상온에다가 밖에 이제 베란다에 놔둬두셔도 되고요. 여름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넣어주시는 게 낫겠죠. 네, 이런 거 그릇 엄청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이게 하루 지난 겁니다. 색깔이 조금 더 진해졌죠. 근데 엄청 차가워요. 그래서 살짝 데워서 먹을 겁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차가운 거 좋으시면 차갑게. 아니면 좀 따뜻하게 해서 드시는 거 좋아하시면 따뜻하게. 저는 좀 따뜻하게 해서 먹는 거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걸 너무 삶지 않도록 하고 살짝 그 따뜻해질 정도만 이제 익히면 돼요. 자, 준비가 다 됐습니다. 지금 무 같은 경우도 그 육수를 육수 간이 아주 잘 됐어요 요거 자르는 방법은 그냥 먹기 좋은 한입 크기로 뚝뚝 잘라 주시면 돼요 이거 요거 너무 두꺼워서 질긴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 절대 질기지 않습니다 요정도 크기로 잘라도 굉장히 부드럽게 아주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자, 무도 적당한 크기. 이거 정말 맛있는 무예요. 무는 꼭 넣는 걸 강추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숙회인데 숙회를 자를 때는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네, 물결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살짝 뭐 계단을 내려가듯이 예, 칼끝을 움직이면 이제 저런 모양이 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숙회도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건 대가리인데, 요거 대가리는 두껍게 썰면 조금 질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최대한 얇게 썰어주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제 먹을 만큼만 요렇게 살짝 잘랐고, 요거는 대파예요 그래서 대파랑 생각보다 이게 아삭아삭한 대파의 그 식감하고 향이 잘 어울립니다. 요렇게 네,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찍어 먹는 거는 일반 간장하고 초장하고 준비를 했고요. 문어 숙회인데 살짝 얇게 썰었어요. 네 질기지 않고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는 씹을수록 단맛과 그 문어의 그 감칠맛 고소한 맛이 쫙 올라와요. 네또 문어에는 또 소주가 좋죠. 이제 원소주 다들 이제 한참 뭐 인기있었잖아요. 네. 먹어봤는데 뭐 이거는 그냥 특별히 대단한건 없는것 같습니다. 그냥 소주예요 자 이제 대파랑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대파를 한쪽 살짝 올려가지고 요거를 뭐 간장이든 초장이든 찍어서 드시면 되는데 아 이게 참잘 어울려요. 한번 꼭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문어는 또 초장이랑 참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간장보다는 초장. 어, 이거는 개취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그 대가리 예, 삶은 대가리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모양이 참이 대가리 모양이 요런 모양이 나요. 재미있죠. 근데 이 식감도 참 재미있습니다. 다리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식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먹고 남은 것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저는 한번먹으신 만큼 진공포장을 해가지고 어 냉동실에 보관을 해서 나중에 살짝 해동해서 어 먹곤 합니다. 보관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문어조림이 뭔데 아 이거는 정말 말이 필요 없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단짠단짠 적절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육수 있죠. 어, 육수를 이제 같이 이제 문어 같은 거 먹을 때 조금 살짝 적셔서 먹어도 아주 맛이 좋아요. 네, 문어 자체가 맛이 좋은데 여기다가 반칙이 잖아요 감칠맛이 나는 그런 간장 육수를 넣었으니까 맛을 완전히 증폭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만드는 법도 사실 간단한 편이에요. 단히 그 연육 작업이 조금 힘든데 아까 설명했듯이 그 가름부에다가 하루 정도 담가 놓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숙회는 20분 이상 삶아주면 부드러운 식감으로 드실 수 있고요, 한 2분 정도 삶아주면 쫄깃하고 탱글한 식감으로 드실 수 있어요. 자, 얇게 썰어서 먹으면 이거 완전 맛이 좋습니다. 자, 돌무 이렇게 하면요 절대 실패 없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즐기는. 살짝 배웠어. 아우. 다면. 근데 너무 차가워서 얘가. 근데 너무 뜨거워도 얘가 약간 그런거 같아서 분은 그냥 기네아 그냥 그냥 술 하는 거야. 어느 어. 나는 고추장이 더 좋아. 질기지 않지. 네. 이렇게 해서 좀 합격점을 받았고요. 네 오늘 돌문어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